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 생명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되는 것, 가장 중심되는,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기초를 튼튼하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기초를 잘하지 않고 아무리 고층 빌딩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그 마치 기초를 잘하지 않고 빌딩을 지은 것처럼 불안전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.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,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,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세상의 지식은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그 마지막도 모르는 것 중간 끝만 좀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그 마지막이 되시고 원인과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, 그래서 우리가 마귀니만 생각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이번에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개인의 인생 문제, 영혼 문제, 영원한 문제 이 세상의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의 그 진로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적성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것은 자기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통수권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자,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10년이나 평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쭉 우리 같이 배우는 가운데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제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그가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에,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인간이 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에왜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아무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,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타계 한달 전에 24개 영적 질문을 했어요 2011년 말에 이것이 각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 이분이 자기 서류를 정리해 주는 필사에게 자기가 24가지 질문서를 작성하게 했고, 그 질문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전해준 것 같은데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 것 같고, 또 확실한 답을 얻지도 못하고, 그 문제를 고민하는 중에 한한달 만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. 자, 그래서, 그 24가지 그 질문서가 24년 만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24가지 질문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큰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신,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신 겁니다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? 다음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또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 다음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또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? 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?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? 자 이분이 하신 질문은 자기 개인적인, 뭐 자기 사업에 관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아주 근원적인 거, 영혼 깊숙이 나온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은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쫓기듯 살다가 생을 마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. 음. 여러분, 그 스티브 잡스, 어, 아시죠? 예? 그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어, 엄청 많은 어, 그 부를 누린 이 세상에서는 어, 아주 성공을 하고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.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7세로 예? 생을 마쳤습니다.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을 혹 인터넷에 보셨어요? 예. 누구든지 볼수 있습니다.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음, 오로지 그 불을 쌓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았다. 무엇이 즐거움인지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티 사스에다가 청바지 입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음. 예. 그런데 나는 많은 부를 내리,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내게 느껴지고, 느끼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굶지 않고 살수 있는 부만 가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감성을 주셨다그랬어요 자, 그게 성경에 있는 영혼의 요구라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. 그리고 에, 사람이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매달려서 산다면 결국 나같이 이런 사람이 되고 말 거다. 음?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. 자기 같은 사람이 될 거다. 음? 예.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데만 매달려 산다면 예. 안 된다. 그러면. 그 사실입니다. 음. 그리고 예. 내게, 내가 게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길 수도 있다 음. 또돈 버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아픈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죽는 것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죠 예. 그리고 내가 쌓은 이 많은 부, 부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예. 자 그래서 자기는 어, 죽기 전에 응? 에,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문제를 확실히 모르니까 답도 확실히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응? 자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. 고민해야 됩니다. 인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, 네.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네. 아무리 바쁘더라도 인생의 걸음을 잠시 우선 멈춤하고 응? 에,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네.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그리고 그에 확실한 답을 얻고 산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경 강연에는 요뭐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라는 거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.